버터! 간식! 간식! 봤터 봤다! 봤다! 이게맛있어다이 버터, 선. 어이구! 버터, 선. 어이구, 어이구. 버터, 일어나서! 오 <웃음> 야, 일 진짜 잘한다. 예, 손손 잘했어. 자. 손일어서버터일어서일어서너왜내말안 <웃음> 어, 들어. 일어서일어서제안내터일어서 일어서. 일어서. 어! 왜내말안 들어. <웃음> 야. 야, 너왜내말안 들어? 와, 진짜 너무 많네. 대박이다. 으으으터일어나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서으으내말 어떤 난 아무도 안 했는데 다시 일어서 해봐. 어떤 일어서. 어우야, 진짜, 진짜 신기하다.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이게 뭘까요? 고구마 트림 손! 손! 손! 손? <웃음> 다 먹어서 버렸어? 벌써 다 먹었어? 버터 빵야 빵이깜 까먹었어? 버터 빵야 버터 빵야 버터 빵야 빵야 빵야 버터 빵야. 빵야. 빵야 빵야 그거 아야데 빵야 그거 아야잖아빵야빵야빵야 m <목소리로> 니 이거 먹을까? 맛있지. 맛있어. 벌써 다 먹었네 키? 다 먹었고 그어 이제 없어요 맛있습니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게 뭔데? 코스트코에서 는 거? 잘 만들었네. 사랑해! 거기 딱 사랑해! 사도아사랑아도망가는데 아, 버터가 김버터 쫄보야 사랑이를 무서워하다니 똥해사 두명 똥랑해 두마리 똥랑해사랑이사랑이사랑 그럼. 쟤는 배가 고파서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저래 <웃음> 버터야 여기 우리 집 아니야 너... 너 여기 남의 집이야 진짜 배고팠나 보다 미안하다 아침을 안 주고 와서 카메라 신기해? 아 길래 아랑곳하지 않고 먹는 김밥터 이렇게 먹는 거 같아 귀여워 이랑 같이 먹자. 찌짐. 찌질. 음. 찌짐 아, 뭐 하나. 음. 조금 길게 먹겠네. 찌유 맛있다. 음. 맛있다. 맛있어.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다. 진짜 맛있네. 나가지안 좋아하는데. <웃음> 맛있다. 음 우와. 야, 이거는 가지 느낌 안 든다. 맛있지? 진짜 맛있네. 네. 이 소스가 더 필요하면 다 줄게. 아, 진짜 맛있다. 맛있네. 음.